어?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뭐 화장하고 밖에 나가면 항상 따이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요? 그 사람도 민망했다. 이 속눈썹 영양제 부작용으로 아니 뭐천년이 이상형도 아니고 번호 따려고 하는 분들 걸을 수 있는 게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지금 마지막 장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60개의 패드가 들어있는데도 이렇게 통이 큰 이유가 엄청 도톰한 패드예요. 저번에는 제가 얇은 패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도톰한 패드여서 이렇게 어? 두 개였네? <웃음> 이거 한 장이라도 <웃음> 한 장이라도 좀 두툼한 편이죠. 근데 이거 자체를 나눠가지고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스킨팩을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 가끔 여기에 그 솜털 같은 게 얼굴에도 좀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두 개로 나눠서 쓰기 보다는 그냥 하나로 닥토하는데 써주고 있습니다. 얇은 패드나 모공 패드가 해줄 수 없는 그 도톰한 수분 충전을 이 패드는 해줄 수 있어서 제가 꾸준히 좀잘 사용한 편이에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겟레디에서 번호 따였다고 이렇게 했더니 번호 따인 썰도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루트리 피토 그라운드 퓨리파인 크림 토너 이거는 제가 여름에 대리님께서 이게 되게 좋다고 써보시라고 해가지고 써봤는데 여름에 쓰기에는 좀 제형이 무거운 편이에요. 이렇게 묽은 연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쫀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전 여름쯤에 한번 써보고 음 이거는 겨울에 다시 보자고 넣어놨는데 지금 시즌에 쓰기 좋은 것 같아서 다시 꺼내 쓰고 있어요. 가끔 번호 몇번 떠였는지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번호 몇번 따였는지 다들 세나요? 뭐 화장하고 밖에 나가면 항상 따이는 거 아닌가? 막 이랬고요. <웃음> 진짜 저는 번호 따이는 거막 세고 기억하지 않거든요. 뭐 학생 때야 어나 번호 오늘 처음 따였다 이러는 건 있을 수 있지만 20대 중반 이후로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실걸요? <웃음>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바이텔리 저는 번호 따이는 게좀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험 카메라 같은 것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친구들끼리 내기에서 져서 막 따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고 뭐 강남역, 홍대 이런 곳처럼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을 가면 그냥 헌팅에 미친 사람들처럼 아무나 자꾸 번호 물어보고 뭐술 마시자고 그러 그러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선크림을 빼먹을 뻔했네? 헤라 썸메이트 에어리 썸밀크 저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웃음> 제가 진짜 유교걸 그 자체에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헌팅 자체도 에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파운데이션은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풀커버리지 파운데이션 110번. 파운데이션 진짜 콩을만큼 짰어요, 콩을만큼. 이거는 필리밀리 젤리킹 스펀지거든요. 옛날에 마스크 안 썼을 때는 물 묻혀서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물 묻혀서 쓰면 너무 이 광이 촤르르르 돌아버리니까 그냥 매트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자체는 연말 파티 메이크업을 좀 컨셉으로 기획을 해서 속눈썹도 아주 강조를 해서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아, 속눈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 살짝 속상한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저는 분명 그 영상 내에서 효과나 부작용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공지를 했잖아요. 제 영상을 보고 제품을 샀다가 부작용이 났다고 약간 저의 탓을 하는 듯한 댓글을 쓰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스킨케어 제품도 그리고 심지어 색조까지도 개인차가 생기고 호불호가 있는데 눈에 바르는 건데 당연히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돈을 받고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품도 제가 사가지고 내돈내산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했는데 꼭 저의 탓처럼 하시니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파우더도 바이테리 컬 써줄 거예요. 저는 파우더를 바이테리 컬 정말 좋아합니다. 입자들이 진짜 너무 고와가지고 뭐 파우더를 얹은 듯한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아 파우더 얹기 전에 이 블러쉬 먼저 쓸게요. 퀴 블러셔 멜로우 비포 블러싱인데요. 요거 컬러는 이렇게 살구빛으로 막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약간 발그레 정도? 그 전에 먼저 깔고서 파우더를 올리면 좀더 이렇게 안쪽에서 지속력이 오래 갈것 같아가지고. 먼저 툭툭툭 쳐주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르기도 편하고 이양 조절도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속눈썹 영양제에 대해서 사용법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말 거기 관계자가 아니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그 공식 홈페이지 거기 아래 있는 사용법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나 근데 그마저도 개인차가 되게 큰 편이어서 뭐 라면 끓일때 생수 말고 수돗물도 되나요? 이러면 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좀 애매하달까요? <웃음> 뭐 언니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라고 한다면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 저는 애매모호하게 좀 미적지근하게 대답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홈페이지 상세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세 설명이 안 나와 있는 좀 개인적인 질문들은 그 브랜드 Q&A나 뭐 톡톡 네이버 톡톡 같은 거? 그런 채팅 상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여쭤보시는 게더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저도 네 맞아요. 다 돼요. 그래도 되고요. 저래도 되고요. 저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이러고 싶은데 제가 또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팔레트는 3CE 프로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뮤즈 데이. 오랜만에 또 꺼내 쓰고 있는데요. 이거 구성이 좋아서 되게 자주 썼었는데 제가 잊고 살았더라고요. 이쪽 컬러를 좀 베이스로 아직 확진자가 좀 많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도 되고 이곳저곳 모임에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색조에 대한 흥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컬러 아까 처음 메이크업할 때 그런 무거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구구절절충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말이 길어지게 된다니까요. 좀 어쩔 수 없는 꼰대인가 봐요. 문제는 이런 사소한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스킵하신다는 거지. 안 보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짙은 이 아래쪽 컬러로 그래서 다시 조금 라이트한 번호 따는 그런 얘기로 가자면 뭐 그런 번호 따는 수법도 있잖아요. 클래식하게 진짜 클래식하게 돌을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처럼 갑자기 길 가는 사람 붙잡고서 어?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혹시 번호 좀 이러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아 근데 요즘에 번따남들 그 앞에다가 그 말을 꼭 붙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안무대에서나 번호 묻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걸로 말을 시작해요. 먼저 아이라인 좀 그려주고 오늘 아이라인은 버건디로 가보겠습니다. 머지 슬림 젤 아이라이너고요. 어, 옛날에 그 백현님 버건디 메이크업 버건디 아이메이크업 같이 좀 진하게 다시 해보고 싶다. 아니 요즘에 다들 그렇게 아,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서 말을 꺼내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닐까요? 사실 뭐길 가다가 제가 누구를 도와줘가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뭐 한눈에 반했다. 이러면 은 오히려 이해가 갈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본 사람, 처음 본 사람을 길거리에서 몇초 봤다고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요? <웃음> 게다가 요즘에는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진짜 눈만 보이는데 뭘 보고서? 꼬리를 살짝만 올릴까요? 버거 언니가 그렇게까지 막 빨간 느낌은 들지 않아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속눈썹을 찍어야겠다 속눈썹이 너무 길어가지고 점막이 보이질 않아요 아저 속눈썹 영양제 자체는 지금 안 바른지 한한달 정도는 된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되게 긴 편이어서 저희 가족들은 어막볼 때마다 그만 바르라고 그러거든요 먹는 영양제도 먹다가 안 먹으면 그 효과가 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영양제 바르는 걸좀 그만뒀더니 저도 조금 조금은 속눈썹이 부실해진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유 아이라인 그릴때는 말을 하지 말자 와이 언더 아래까지 살짝 채우는건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거의 2년만인데? 여기 짙은 나스 갈라파고스 같은 컬러로 이 아래만 살짝 연결해주면은 조금 세미 스모키 정도로 이렇게 파리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요 요 아이 톡톡톡톡 눈썹은 웨이크메이크 저 눈썹 모양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일자에서 너무 또 질려가지고 요즘 질리는 게좀 많죠? <웃음> 일자에서 질려서 약간 아치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번호 딸일일 있으면 절대 번호를 주질 않아요 제가 언제는 강남역에서 또뭘살게 있어서 잠깐 들렸다가 번호를 딸뻔 했는데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자라 매장으로 쏙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김에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쇼핑을 좀 하다가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집 쪽으로 가던 길에 그 똑같은 사람이 번호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천년이 이상형도 아니고 그 사람도 몰랐을걸요. 그냥 아무나 잡고서 번호 물어보는 거 중에 제가 또 걸릴 줄 몰랐을걸요. 분명히 그건 그 사람도 민망했다. 자 속눈썹은 에뛰드 닥터 마르카라 마르카라, 마스카라 픽서 내추럴, 그리고 컬픽스 마스카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정력 좋게 올리고 갈게요. 이 속눈썹 영양제 부작용으로 털도 자라고 막 다크서클도 생기고 눈 주변도 좀 빨개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작용을 특별히 좀 크게 못 느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눈이 원래 좀 뻑뻑하고 그리고 다크서클도 원래 좀 짙었어요. 물론 영양제 쓸 때는 훨씬 더 짙어지긴 했는데 원래부터 털도 좀 많은 편이고 제가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많이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부작용 같은 거를. 그래도 저는 후회는 안 해요. 진짜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의 속눈썹에 대해. 저는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쓰겠다. 글리터는 데이지크 거예요. 탈타리퀴드 글리터, 트윙클 스타. 조금은 튀는 화이트 펄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포인트니까. 쉐딩 레어카인드. 뭔가 사람들이 많아서 얼버무리듯이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아, 이러고 도망가는데 별로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어,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언제는 제가 어,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고 가는데 남자친구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에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는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쉬. 아니 없는 것 같은 건 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예쁜 완전 여신은 번호 달라는 얘기도 못 꺼낸다고 제가 번호를 순순히 줄것 같이 생겼나 봐요. 이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이러고 가면 아네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엄청 멀리까지 쫓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한 블록, 두 블록씩까지 따라오시면서 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러면서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알아서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길바닥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얼마나 좋으면 좋다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따라와서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 무서운 거라니까 또 생각나는 몇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메이크업이 거의 다 됐으니까 <웃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쫄보가 된 거는 누적된 이 삶의 경험입니다 하이라이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미요 이것도 약간 젤리 타입이죠? 저번 겟레디 날 제가 번호 따였다고 했던 것도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가본 곳이었어요 합정 자체를 제가 잘안 가는 동네인데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키고서 목적지가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시도하신 분은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이랬더니 가셨어요 그냥. 두 번째 분은 진짜 계속 따라오면서 거의 앞길을 막았어요. 그냥 옆으로 같이 걸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으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꺾어져야 되는 길 쪽을 계속 막았어요. 너무 당당하게 자기 괜찮지 않냐면서 근데 제가 거기다 또 뭐라고 어떻게 해요 무섭게 이 흉흉한 세상에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잘못 말하면 나 진짜 칼빵 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결국에 제가 꺾어져야 되는 골목도 지나쳐서 제가 아 어,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바빠서요 이러고 도망갔잖아요 블러셔가 너무 안 보이네요 여기다 조금 더 얹어줘야겠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번호 따려고 하는 분들 걸을 수 있는 게명함을 달라고 하면 된대요 그러면 많이들 그냥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없나 봐. 아 그날은 왜 그게 생각이 안 났나 몰라. 휘 틴트 스웨이드 어나더 베이스 퀴 레드 요거랑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일단 베이스로 어나더 베이스를 <웃음> 좀 넓게 여기보다 조금 더 포인트가 되려고 여기 안쪽에 퀴 레드를 그라데이션을 시켜줄 거예요. 요거두개 조합이 되게 괜찮거든요. 특히 이 어나더 베이스는 다른 립 애들한테도 베이스로 깔기 너무 좋아서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헤어도 하고 올게요. 짠! 어, 렌즈는 지금 오랜만에 오렌즈 오랜만에 오렌즈 제니스 골드 3콜 러시안 그레이 착용했어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게좀 많네요. <웃음> 진짜 진짜 오랜만에 그레이 렌즈도 착용을 해봤는데 뭔가 평소에 나답지 않은 좀 다른 색다른 시도 같은 걸 연말에 하고 싶지 않나요? <웃음> 저만 그런가요? 신년이랑 연말이랑 뭔가 포인트 변화를 주고 싶어져가지고 이렇게 또톤 다운도 하고 한 건데 근데 영상에서 조금 색감이 안 보여가지고 아까 발랐던 3C 이거 이 팔레트에 핑크 펄 말고 조금 더 버건디, 살짝 더 버건디 펄을 이 눈두덩이에 좀더 색감을 올려줄게요. 이게 평소에 색조를 이제 좀덜 올리다 보니까 좀 오늘 조금 화려하게 해봐야지 라고 해도 덜 화려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아 어, 근데 잠깐만 이거 너무 아, 이게 좀 제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랑 TPO가 너무 너무 안 맞는 느낌이어서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플랜을 완전 변경하고 이 안에 그냥 블라우스에 스커트 그리고 솔직한 크로스백이고요 아까 그 옷은 너무 격식 격식 이래가지고 그냥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까지는 아직 그 특별 방역 기간 뭐 그런 게더꽉 조여지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연말 모임 조심히 하시고 몸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이번 연말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